밤에 접어둔 책갈피 속에 새겨진 시간 속에 파래졌던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움투는 꽃잎처럼 아련하게 너흘 가려진 이른 저녁 달에 번져와요 기억하고 있나요 그저 기다리나요 다시 만나 함께한 지금 이 순간 오랜 시간 끝에 마주친 그대 위에 엇갈리는 길에 놓여진 운명이라 스쳐 지나가 탈수 다가오고 있네요 오래 기다렸나요 다시 만나 함께할 지금 이 순간 오랜 시간 밑에 마주친 우리들을 어떤 운명조차 가릴 수 없으니까 스쳐 지나갈 작은 바람까지 늘 모든 걸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할게요